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저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제 아픈 소식을 좀 알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막 DM도 보내주시고 걱정 정말 많이 해주셔서요. 금방 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목이 좀 아프긴 하고 좀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나고 좀 그렇게 100%는 아니지만 다시 부활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좀 있어가지고 영상 이렇게 찍고 있고요. 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진짜 이렇게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하려고 안한건 아니고 제가 이제 편집 영상 따로 그리고 핸드폰으로만 하는거 따로 이런식으로 구분을 두다, 두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안했던 거지 제가 깨를 부린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찍는 영상이 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이 갑자기 제가 아픈 상태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좀 아프니까 약간 이제 조금도 약간 좀 사람이 겸손해졌나 어 약간 좀 어좀 그렇더라고 아 그래서 사실 없어도 보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라도 하실 것 같고 계속 코드표 보고 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렇게 코드를 숙지하신 다음에 하시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했던 건데 그래도 이제 있으시면 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없어도 다칠 수 있지만 있으면 더 편하잖아 그쵸? 그래서 박독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이렇게 편집이 불가능할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냥 10, 중8 9는 하겠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또 저한테 또 맥북이라는 박북이죠. 박북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편집이 이제 좀 편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할것 같고. 이것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지 뭐가 나오냐? 이거도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살짝 만들었는데 그냥 뭔가 앞에, 그제 약간, 느낌처럼, 영상 느낌처럼, 이렇게, 암튼, 이 모서리를, 이렇게 채워줄 것들을 넣어서, 이제 좀, 이제, 영상의 퀄리티를 점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박세주인, 항상 발전하겠다. 예,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많이 결심을 했습니다. 아제이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 아그로깡으로, 이겨내가지고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결심한 거니까요 제 결정을 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암튼 저는요 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편집도 좀 많이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박세주인 다시 복귀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또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짜 아프지 마십시오 진짜로 아프니까 너무 서럽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프지 마시고 손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내일도 일요일입니다 개꿀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녁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니 게세요그러셔로스어 아, 아, 어색해. 아 너무 어색해. 아그러셔로스